그 안에 그그 그 연두색 그건 왜 두는 거예요? 아 이게 그 앞으로 내민 양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스타트 처음 시발점이 되는 거죠. 그 양을 기록해 놓은 건데 거기다가 음. 그럼 그게 그 연두색이 오케이 그서 이렇게, 이렇게 딱그 처음에 네. 그이 기록이 없으면 아래턱을 이렇게 유도한 채로 딱그 인기를 한 데이터거 이게 이제 처음 스타트를 해서 여기서부터 더 조절을 할 것인지, 뭐 유지를 할 것인지, 아. 이 상태로 장치가 처음 제작이 되죠. 오케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약 6mm 정도가 전진된 상태에서. 그 이름 그분은 어6 m m 는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전진이? 어, 보통 이제 사람마다 턱을 내밀 수 있는 양이 어떤 사람은 뭐 10mm 어떤 사람은 8mm 어떤 12mm 제가 지금 본 중에는 15mm를 쭉 대볼 수 있는 굉장히 그러니까 입이 크게 벌어진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 입이 크게 벌어질수록 턱이 나오는 양도 되게 이제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4mm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양이 처음 이렇게 무언에서부터나양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입이 벌어지는 양이 적은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는 양도 적죠 어... 이제 턱관절의 움직임하고 같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분은 이땡땡 씨라고 하는데요 이땡땡? 호텔리어예요 아... 네. 그래서 호텔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분이고 말투나 이렇게 말하는 사고 자체가 어... 외국 물 많이 드신 분이 아, 좀 처음에 좀 낯설었죠. 좀 그랬어요. 예, 뭐. 네. 유럽, 유럽 영국풍 뭐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네. 어쨌든 이런뭐 찾아온 는은른게 아니고 불면증, 그러니까 잠이 들기 어렵고 자다가 자고 깨고, 이렇게 피곤해서 아, 직장 생활이 힘들다, 아, 너무 사는 게 괴롭다, 아, 그래서. 이제 수면 다운 검사도 했는데 그죠 이제 잠이 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중간에 자꾸 깨는데 이렇게 수면모호흡증 그러니까 호흡장애가 수시로 나타나서 이렇게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깊은 잠을못 자기 때문에 수면의 상태가 좀 이제 질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 상황이 됐다 라고 해서 양합기를 처방을 받았다는 거죠 양압기를 쓰려고 이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해보는데 아니 평소 잠들기가 힘든 사람이 이걸 다 쓰고 누워있으니 잠이 아, 오겠어요 다 잠이 안 오지 음. 그래서 힘드니까 그러면 병원에 이제 나 도저히 못 쓰겠다 그러면 수면제를 줄 테니까 그거 어, 양압기 쓰기 전에 일단 수면제를 먹고 서라 아. 음. 근데 수면제뭐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어떤 수면제는 이제 대부분 수, 수면제가 이완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어이 어, 뇌도 이완을 시키지만 근육도 다 이완을 아, 시키기 아, 때문에 아. 오히려 더무흡증이더 어,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 혀가 더 늘어져서 더 아, 뒤로 갈 테니. 완 아, 이제, 이제 막 비몽사몽에서 하는데 아, 양악기는 들어오지, 아막 괴로워서 저기는 이 정신병이 걸릴 것 같다. 너무 노력 굉장히 힘들어. 차에 이제 또 그렇게 자기가 힘들면 뭔가를 막찾아보잖아요 음. 요즘은 다 스마트폰, 뭐 인터넷 다 찾아보는데 자기가 볼때 뭔가 수면건강연구소에 가면 뭔가 자기의 이걸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냥 음. 촉이 왔다는 거죠. 음. 음. 데이터가 아니고 음. 아, 청풍소장을 보니까 음. 자기랑 뭔가 어, 인연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들어서 찾아왔죠. 음. 그, 그분은 그 교육도 받으셨잖아요 <웃음> 네. 그러니까 <웃음> 네, 얼마나 그 자기가 힘들면 사실 낮 시간에 음. 어, 뭔가 일을 제가를 응. 아, 휴가 내고 온 거예요? 휴가를 해서 자기가 했는데 아, 공감이 많이 됐다는 거죠 아, 내 상태가 아, 그래서 그럴 수있구나 정말 자생동안에 내 혀가 기도를 막아서 음. 나의 잠을 뺏어갈 수도 있겠구나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봤는데요. 일단 이 사람의 구강 모형을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좁아요. 덩치는 이제 좋은 편이죠. 한 175, 178 정도 되는 평뭐 뚱뚱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보통 체격인데 그분의 문제 보더니 자 이게 이렇게 불린 상태예요. 겉에서 보면 뭐 특별히 어 뭐 깊게 물리거나 뭐 뒤로 턱이 막 이렇게 밀려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 이도 되게 고르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실제 본을 떠서 봤더니 구강이 좁아요 아. 어릴 적에 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얼굴이 이렇게 좁은 형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이게 좁아져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혀가 음. 어 눌려있었죠. 그래서 호를 보니까 굉장히 짜고 심해요. 아, 그게 수장이 그 그냥 그냥 구강구조를 이렇게 우리가 육안으로 하긴 했을 때와 또 모형을 떠서 봤을 그렇죠. 때는 또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네요. 어, 사람은 이렇게 입속을 아무리 봐도 어. 그냥 어, 이제 보이긴 하죠. 어. 근데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 앞에서 봤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요. 음,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구강을 떠서 떠보니 보면, 그 안에 공간적인 네. 그 차이가 네, 차이가, 아, 예. 사실 걱정이 있었던 게 아, 이게 구강이 좁아서 당신의 호흡을 방해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잠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중간에 자주 깨는 것까지는 이제 우리 바이오가드를 해서 도움을 줄수 있는데 걱정은 잠이 들기가 어려운 사람이 입안에 뭔가를 물고 과연 잠드는 게 쉬운가? 물론 양학기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음.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잠을 오랫동안 제대로 못 자고 하면 되게 신경 음. 예민해지고 맞아요 이게 웃는 얼굴이 아니거든요 걱정이다 음.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음. 어쨌든 결론은 잠치를 맞추고 생각보다 잠을 잘 잤다는 거죠 아 음. 다행이에요 그러면서 어, 되게 자기가 음. 이제 업이 됐어요 어 잠도 잘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웃음> 저 그때 말씀 듣기로 그때 교육에서 어, 소개할 분명 아, 아, 이런 그 사례비도 아, 아, 아, 아, 아, 아,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 아, 아, 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줘라 음. 그래서 자기가 어, 너무 좋으니까 소개도 하고 싶다라고 음. 할 정도로 음. 그거 좋았죠. 음. 우리 제작하신 분들이 효과가 좋아서 누군가를 소개해서 제작하시면 사례비도 주죠? 그럼요 우리가 마케팅 비용이 의외로 그 인터넷에서 띄운다는 게 실제로 돈이 꽤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어, 네이버에도 줘야 되지 유튜브도 줘야 되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많은 정보 중에서 그걸 보고 아 우리라는 존재를 알게 되니까 근데 그냥 그런 거 아니고 뭔가 거기 괜찮아 그말 한마디면 사실 인터넷에 엄청 많이 띄우는 것보다 훨씬 더그돈 많이 들이지 않아도 또 제대로 된 정보를 듣게 하는 정말 고마운 존재잖아요. 음, 꿀 정보죠, 꿀 정보 네. 진짜. 그러니까 이 되게 고마운 일이죠. 그럼. 그래서 아니 고마운 사람들한테 살해하는 거는 음. 미풍양속의 양심적이고 어, <웃음> 그냥 날로 그냥. 감사합니다 말로 떼어 놓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아무리 감사하 말로 떼어 놓으면 소용없어요 이 현물이 오고 가야 서로 네. 네 김영란법하고는 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뭐 공무원도 아니고 어. 언론인도 아니고 음. 교육자도 아니고 때문에 음. 상관은 없고요 네. 어, 그리고 뭐 굳이 현물 그 어, 뭐야 돈은 싫다 그러면 음. 우리가 또 대개도 맞춰드리고 또 그만한 사례를 해드리죠. 네. 그리고 또 소개를 받아 오시는 분도 또 아는 사람 소개해줬으면 당연히 어떤 혜택을 드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렇게 미풍양속을 지켜보세요. <웃음> 수면 건강연구소. <우선>. 네. <웃음> 아담직합니다. 아주 네. 네. 음 그러면 저는 생각에 자그왜 수면무호증, 그러니까 자면서 호흡 장애가 있는 사람이 불면증까지 있을까? 음. 어, 되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잠이 굉장히 그 고파 있잖아요. 음. 잠이 부족한 상태 때문에 대부분의 무호증을 가진 환자들은 머리만 대면 자는, 음. 일명 머대자라고 하죠. 음. 음. 어, 그래서 머리가 머대자예요? 저기 아, 저분한 얘기, 소장님 만들어내신 거예요? 어데자라든 말뭐 <웃음>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웃음> 이 머리가 어디 담면 자는 거야. <웃음> 그처럼 그게 그 예. 잠을 잘 자는 사람 들은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아무데서 이렇게 머리 자는 게 워낙 성, 이렇게 성격이 좋고 이렇게 잠을 네. 잘 자는 스타일에서가 아닌 거예요. 잠이 고픈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프면 음식만 보면 막 허겁지겁 먹는 것처럼 어떤 그 잠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냥 머리만 타는 정말 이, 이 중력의 머리가 아. 중력으로부터 조금만 영향을 좀 벗어나게 보면 음. 바로 잠이 쏟아지는 그런 상태가 많기 때문에 불면증과 수면보호증은 좀 거리가 있어 보였거든요 음. 근데 잘이분의 사례를 이제 생각해 보니까 자는 게 불안한 거라 이 사람은 음, 음, 자면 음, 음. 내가 언제 숨이 멈출지 모르는 음, 상태이기 음, 때문에 본능적으로 어, 그래서 자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 어, 두려움 또는 공포 음. 이런 것이 잠을 못 자게 만드는 또 플러스 거기다가 신경이 예민해지죠 잠을 못 자니까, 못 자니까. 굉장히 음. 이제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그런 잠이 들지 않게 하는 요인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면 중 기도 확장기 응. 응. 요거가 일단 심리적으로 응. 아 이걸 하면은 무흡증이 응. 확연하게 개선된다 라고 하는 심리적인 유연이또 응. 잠을 잘 응. 들어갈 수 있게 하지 않았나 하는 응. 생각 응. 우리 실제 잠을 자보니까 응. 아푹자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이제 응. 잠의 질 잠도 잘 들고 잠도 잘 자게 되고 음. 한 번만 딱 그렇게 잘 자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정말 그렇죠. 안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 다음에 이제 한번 또 방문할 텐데요 그때는 음.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지 음. 기대가 됩니다 기대돼 많은 분들이 처음에 방문했을 때는 이렇게, 여기에 내천자가 써있어요 <웃음> 되게 잠이 힘드니까 피곤하고 음. 이런 거 오시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중간 점검하러 오실 때 보면 되게 활기차게 오시고 얼굴 피부가 달라져 있고 표정도 되게 밝아져 있는 모습을 그렇지. 많이 경험하거든요. 음. 잘 자면 남자도 피부 미남이 되니까. 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많이. 그럼요. 여성들도 의외로 많잖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코를 볼지 않아도 호흡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음.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음. 꽤 많죠.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수면의 즐거움, 아 잠이란 이런 것이군요 아침에 이렇게 개운한 것이군요 라고 하는 말을 참 음. 좋죠 음. 음. 이제 이분은 이제 그렇게 해서 되게 잘된 케이스고요 잠깐만네키키요미키키요미 <놀람> 음